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인역 끌어당김의 법칙. 자, 오늘 한 권의 책을 세 번이나 한 권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죠? 보통은 한두번 안에 끝냈는데 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세 번이나 하게 됐는데 책이 좋습니다. 좋아요. 어,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적혀있고 힘이 나는 말들 많이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자 오늘은 야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자 여기서 제리익스와 제리 힉스와 제, 뭐냐 제리 에스더 힉스 이 부부가 이 아브라함의 말을 옮겨 적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세 가지 자첫 번째가 끌어당김의 법칙이었고 두 번째가 의식 창조 과학의 법칙이었고 자세 번째가 자 허용 허용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였는데 자 이번에는 자 허용의 기술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자 오늘은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60일 안에 우리가 60일 안에 원하는 걸 모든 걸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 자 그리고 제리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일을 하지 않고서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어, 답도 오늘 같이 다뤄볼 거고, 자, 물리적 구현에, 자,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어, 오늘 생방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애기들,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어, 어떻게 창조를 하는가, 어, 어린아이들이, 막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어,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서 재정적인 풍요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제리의 얘기도 짧게 한번 들어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오늘은 좀 음, 오늘 주제들도 좀 흥미로운 게 많죠. 그죠?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네, 오늘 내용 정말 저한테 너무 네 마음에 드는 내용들입니다. 저한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포라클 채널 애청자분들은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도 마음에 쏙 드는 내용들이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허용의 기술의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 의식 창조 아니야 의식 창조래 의식적 창조의 법칙 네. 의식적 창조의 법칙 자이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좀 가야 되는데 자첫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슷한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은그 어, 사람을 알수 있다고 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유유상종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더라. 그러고 금상첨화. 좋은 일이 있은 뒤에는 또 좋은 것이 온다. 비슷한 것들끼리 계속해서 같이 온다. 자, 설상가상. 나쁜 것이 온 뒤에 도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것들. 그 비슷한 것끼리 또 비슷한 사건들끼리 계속해서 온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돈은 돈을 더 부른다. 그래서 부자들이 1억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었지만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이제 부자들, 자수성가하신 부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돈이 돈을 끌어당기니까 어? 물론 이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왔던 지혜도 활용을 하겠지만 그돈 자체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 좋은 감정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나쁜 감정은 나쁜 것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고 자 의식적 창조의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에다가 강한 감정 강한 감정을 부여했을 때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창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다가 강한 감정을 넣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빠른 속도 안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일인 거죠. 강한 감정이 중요하다. 근데 자 의식적 창조의 법칙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자첫 번째는 강한 감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 기대입니다. 기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강하게 느껴요. 자, 예컨대 우리가 어, 공포영화를 봤습니다. 강한 감정 느끼잖아요, 그죠?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와, 막 너무 놀랄 것 같아. 저런 일이 생기면 안될 텐데 하면서 막, 막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기나요? 보통은 잘안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거는 영화일 뿐이야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영화를 봐요 막 어, 행운이 가득하고 어, 우리가 언제든지 막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는 영화를 봐요 그러면서 와 대박이다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감정이 뭐 고양이 됩니다 설레요 두근거려요 그랬는데 영화가 딱 끝나고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에이 저런 건 없어 저거는 아 꿈같은 얘기다 저런 진짜 좋겠지만 저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 하고 나오면은 그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끌어당긴 뭐 시크릿에서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시크릿 영화 시크릿 영화도 우리가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런 건 없어 저거는 유사과학이고 뭐사이비야 저런 거 믿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와 진짜 여기서 맞는 말만 하네요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끌어당김을할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뭐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 나는 월 수익 천만 원을 만들겠어 월 천만 원 만들겠어 라고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강한 감정을 막 느껴요 막그 심사화를 하는거죠 내가 월천만원이 됐을 때그 풍요로움, 자유로움, 행복 이런걸 막 느낍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심사화가 딱 끝나고 믿지 못하는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거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상상만으로 생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현실로 된다면은 그게 말이 돼? 그럼 세상에 왜 거지가 있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시간만 버렸네. 이러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강한 감정과 기대. 기대는 어, 다른 말로 믿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의 현실이 될수 있다라는 믿음, 기대. 어. 자, 그렇게 해서 복습을, 저번 시간 복습을 짧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허용의 기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자, 177페이지를 보면 은 제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음 주제인 허용의 기술은 제가 새롭게 이해하게 된 지식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들처럼 그토록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허용의 기술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을 당신이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저 존재합니다. 그 법칙은 언제나 당신에게 반응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법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허용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서 그에 따라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법칙을 이해해야만 무의식적인 창조 대신에 의식적인 창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로 의식적 창조과학 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허용의 기술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허용의 기술은 앞에 나온 두가지 법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방금 이해하셨죠 끌어당김의 법칙과 의식적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셨죠 모르는게 있으면 지금 댓글 써주시고요자 계속 이어서 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허용의 기술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그 사실이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며 아마 당신은 나와 아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 괜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서로 크게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기분 나쁜 감정으로 고통받지 않는데 나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대상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허용의 기술을 사용해 가게 되면서 나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비슷하거나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슷함이나 같음은 창조성을 자극시킬 다양성을 없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함을 가져오고자 하는 일은 창조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종말을 향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허용의 기술은 모든 생명체의 지속적인 생존과 이 지구별은 물론 이 우주의 존속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성은 근원의 광대한 관점으로부터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당신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당신이 남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역시 당신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괴롭게 느끼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그 상황을 중지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결정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상황을 억지로 참아내며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른 내용입니다. 허용하기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 존재와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방법을 발견하는 기술입니다. 허용하기는 당신이 이 시공간의 현실의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걸러내므로써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이 부분은 를잘좀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허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어 부정적인 가족들 뭐 불평불만하는 가족들을 볼때내 어 불평불만하고 비관적인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볼때내 남편 내 와이프를 볼때 그럴 때 우리 허용하지 못하죠 야 그건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 왜 이렇게 불평불만해 좋은 생각 할수 없어? 하면서 그걸 허용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 내용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뒷부분을 좀 마저 볼게요. 근데 이 허용이라는 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190페이지에 보면은 자, 무기나기는 허용하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무기나기는 허용하기가 아니다. 자, 자, 따라서 허용의 기술이라는 이 장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련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미, 위험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경험의 통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허용의 기술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인 그것이며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인 그것이 될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하겠다. 잘 들어봐야 돼 오늘 내용. 자, 이 법칙은 당신을 절대적인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온갖 체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또한 당신이 찬성하지 않는 경험들로 인한 온갖 부정적인 반응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을 당신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게 좋다고 우리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허용하기를 억지로 참아내며 무기 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기 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신이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 내 남편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남편이 부정적인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거슬리고, 계속 답답하고, 아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으면서도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두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허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기라는 거다. 까마대로 참는 거죠. 참는 거. 자,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묵인하고 있을 때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아주 아주 다릅니다. 마지못해 묵인을 하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기꺼이 허용하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인데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자유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선이 생겨야지 허용할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더라?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와 연결이 되면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참는 것은 허용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를 좀 보면 은이 제리가 이 뭐랄까요 낚시를 하는데 상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상상을 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한테 오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상상을 함으로써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하는데 자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할때 상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가장 좋을까? 처음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낚시를 합니다. 많이 낚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죠.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랬더니 아,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물고기를 낚아가면 은 나중에 그 저수지가 이제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황폐해질 수도 있고 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의 씨가 마르면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고기를 싹 잡은 다음에 손만만 보고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필요할 때만 정말로 필요하거나 정말 뭐 먹고 싶거나 누가 부탁했을 때만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그냥 진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게 나한테 가장 기쁜 방식이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 이런거구나 꾸준하게 내가 낚시를 즐길 수 있는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자 그랬는데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이유로 물고기들을 막 잡거나 막 물고기 죽인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리는 심기가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거예요 자, 이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당신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인들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타인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도들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타인들과 관련해서 설정하기에 아주 좋은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가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체험들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체험들을 내게 끌어당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허용의 기술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술을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게 되면 얼마 안가서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풍요롭지 않은 곳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자,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 잘 봐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부와 풍요가 실제하고 있는 것인지와 같은 관점에서 어 이렇게 걱정을 시작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만일 다른 누군가가 그것들을 전부 사용해버림으로써 당신이나 나머지 사람들을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어떤 재화나 물고기가 남겨져 있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우주는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참여해 체험해 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는 진실로 풍요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런 풍요는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는 동시에 그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도록 기꺼이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약간 평상시에 놓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꿰뚫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허용하지 못하는지를 먼저 보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막 씁니다. 그 욕을 하죠, 우리가. 왜 욕합니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막 돈지랄이라고 하죠. 그 돈지랄을 합니다, 막. 입지도 않는 옷을, 명품옷을 막 여기부터 왼쪽 끝,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쫙 사요. 어? 몇억원어치를 사요. 그리고 입지도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막 쓰고, 그러면 우리가 막 욕을 하죠. 어? 누군가가 필요한 곳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막막 좋아하지만 어, 막 쓰는 거 자기가 자기 돈을 막 쓰는데 그걸 욕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아 저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쓰는 사람한테 돈을 가는게 아니라 나한테 왔으면 내가 더 좋은데다가 썼을텐데 내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썼을텐데 돈을 잘 활용을 했을텐데 뭐 이런 생각들 아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많은 돈을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내가 많은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한테 올 돈이 오히려 줄은거야 그 기회가 줄어들었을거야 뭐 이런식의 생각들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 저렇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게 별로 좋지가 않아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물고기를 막 죽이고 막 저렇게 낚아가면은 더이상 내가 낚을 물고기, 물고기가 없을거야 내가 이 동네에는 물고기 더이상 씨가 마를거야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서 기반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불쾌함을 느낍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될 텐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근심 걱정할 때는 우리가 결핍에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끌고 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허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돈 쓰면 안될 텐데 그거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번 돈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안 좋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저러면 안될 텐데 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음식 먹을 거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그게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근데 있는 그대로 그들을 허용하고 아 그들은 어 본인들이 원하는 창조를 하고 있구나 그것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라는걸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를 기분 나쁜데 억지로 참는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좋게 볼 수는 없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럴 수도 있지. 저런 사람도 있지. 세상은 다양한 거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다양함이 또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니까. 왜냐? 세상은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돈이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뭐 아픈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파괴적인 사람이 있어야 또 이제 뭔가 어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에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존재하게, 존재하게 하는 구성요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지 하고 그냥 허용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낚을 물고기가 없겠죠. 어. 자, 그래서 계속해서 허용의 기술을 보면 자, 204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전히 자신의 주위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또 알아차린 상태에서도 여전히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은 허용하기의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혹은 허용하기의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될까요? 아니면은 허용하기의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될까요? 자, 그것들 전부가 허용하기의 상태입니다. 저이거이 내용도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고 신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제리랑 에서 힉스 이두 부부가 신문이나 뭐 뉴스 그니까 러 온갖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을 다 차단을 했대요 왜냐? 뉴스를 보면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엔 더 심하죠 어뭐 코로나가 뭐몇 명이 터졌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내가 걸릴 수도 있겠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다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갖 안 좋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람들 그냥 차단을 했어요 아예 차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중요한 것들에만 주, 주의를 기울인 겁니다. 본인한테 중요한 거,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본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싫어하고, 본인이 피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끌고 오는거죠 본인 삶에 자 그래서 자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것들에 더욱더 많은 힘과 더욱더 많은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단순히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장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의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지 않거나 혹은 봐도 그냥 뭐랄까 크게 감정적인 동의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은 같이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정말 체험하길 바라는 것들과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심코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다른 어떤 결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는 되게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도도 없고 아무런 결정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내맡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어떤 정보를 내던지든 간에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그냥 무분별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의식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나한테 꺼내줘. 그렇게. 그래서 지금 당신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은 사건들에 대한 생각의 자극들로부터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길 정말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법한 수많은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삶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의식적이고 무자각한 창조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을 신중하지 않게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건 원하지 않는 것이건 무작위로 그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했을 때어 제가 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보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도 어 뭔가 나쁜 소식이 나올 법한 그 타이밍에는 뭔가 일이 생겨서 어안 보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TV를 지나가면서 봐도 꼭 좋은 내용만 있을 때만 보게 된다거나 어, 아니면은 뭔가 TV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집중을 해야 될 다른 일이 생겨갖고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지나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안 들리게 뭐 지나가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끌어당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니까 내가 원한 것은 그런 정보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동요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밌어요 시간을 죽이게 기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야기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거죠 어 그게 본인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모른 채 하는 거죠 왜냐? 삶의 법칙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213페이지를 보면은 극심한 가난에서 재정적인 풍요 허용하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리가 말을 합니다.